자 방어막 밀고 밀쳐내기 아아 날아갔어 아, 나이스 어 여기 또 있다 가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알정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버치 테스트 서버에는 신규 오버워치의 신규 지원 영웅인 브리기테가 현재 등장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신규 지원 영웅인데 이제 약간 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웅이 되,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영웅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차피 여기 브리기테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제 추가된 게 전혀 없구요 이제 인제막 테스트 서버에 등장했기 때문에 스킨같은 것도 등장한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브리기테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오버워치에는 신규 영웅 브리기테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스트 서버에서요 아무튼 지금 현재 브리기테를 보면은 굉장히 라이나르트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라이나르트와는 약간 다르게 돌격 영웅이 아닌 지원 영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킬셋 같은 경우에도 라이나르트와 매우 비슷해요 자 이렇게 평타같은 경우에도 라이하르트의 평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자 그리고 방벽도 있고요자 방벽도 있고 하지만 방벽을 전기한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면은 밀쳐내기를 통해서 적들을 근소하게 밀쳐내고 스턴을 주게 됩니다 자 이걸로 끊을 수 있는 스킬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쉬프트 스킬은 적들을 밀쳐냅니다 이렇게 맞는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지원과 영웅이다 보니까 뭔가 지원 스킬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스킬을 누르게되면은 따사아! 쳐내기 그렇지! 너도 밀쳐내기! 이 스킬을 누르게되면은 이제 힐이 아닌 그 토르비온처럼 방어막을 주게됩니다. 방어막을 따사아 일로와 그리고 마지막 궁극기는 제냐탈 궁극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냐탈 궁극기처럼 이제 이동하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있는 친구들에게 힐이 아닌 방어막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기, 기존의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어막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했었어요. 이렇게 해봤자 이제 토르비온 같은 캐릭터나 이제 조금 방어막을 주는 정도였지 조금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거의 다힐 캐릭이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나온 브리기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킬이 힐이 아닌 방어막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 같은 경우에도 팀원들에게 방어막을 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밀쳐 내게 버섯 아빗 나가서 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아군들에게 방어막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버 밀쳐 내게 밀쳐 내게 아씨 러버 오 잠깐만 뜰게 하지만 이게 뭡니까 라이너르트죠 사실상 라이너르트 방출해요 빠글 수 있어요 그렇죠 빠글 수 있습니다 빠글 수 있어요 무섭지 오 뭐야 뭐 러버 들와봐자 이렇게 루시우를. 퐁. 아 멀리 안 날아가네 생각보다. 자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일로 톡. 아, <웃음> 자, 그리고 엄청난 시체능력이 가능해요 이거 봐요. 와. <웃음> 이 약간 메이코패스의 뒤를 잇는 브리코패스가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슛. 날아다니는거 봐. 자방어막 밀고! 밀천내 아아 날아갔어! <웃음> 나이스 어 여기 또 있다 가라! <웃음> 아니 아니 완전 이거 완전 이거 루시아 아니냐? 이.. <웃음> 거아전 <야, 맞아. 웃음> 미션에게 너무 최적화가 되있는데아 <웃음> 방금 보셨습니까 이제 정말로 메이코패스의 뒤를 잇는 브리, 브리코패스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정도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능력시킬 수 있다니 상대방은 생각해보세요 수면에 당했는데 눈앞에 브리기테가 있고 내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얼마나 공포에 떨어야겠습니까 이제 약간 진짜 메이코패스가 그 얼리고 머리에 총구를 겨눌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웃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거 센데 유사 라이나르트죠? 어 사실상 이 스킬 이 스킬을 토르비온 닮은 거 빼고는 거의 유사 라이나르트입니다. 어 정말로 스토리상에서도 토르비온과 이제 라이나르트 사이에서 많이 놀았던 친구고 실제로도 토르비온의 딸이다 보니까 우차 밀 전에게 그렇지. 스킬셋들이 많이 영향을 받은거 같아요. 스 t 걸고 g 주고 e r 날 나, 날아가고. 아 Don't, don't, don't, don't, 고 o n t don't, don't, don't, d 만 n t don't, d o 밀쳐내 o 안날아가 n t d 방 자 방어막을 지속적으로 줘봅시다 어? 아니 괜찮아요 와 이거는 보십시오 팀원들이 튼튼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힐보다 중요하고 더 메리트가 있는 점은 방어막은 힐이랑 조금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달라요 왜냐면 일단은 일정량 오버가 되고 정말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데미지를 감소시켜줍니다 이 방어막이라는게 네 그렇죠 어우씨 방금하게 좀 그리고 이 방벽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좁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밀쳐내고! 아 실패했죠? 아 잠깐만 잠깐만 좀 아프다 기다려 려 기다려 기다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죽으면 안돼? 자리야 자리야 일루봐 스턴! 밀쳐내기! 그렇지! <웃음> 잘가렴 오 뾰뾰비다 어, 잠깐만 이거 왜안 풀려? 안 풀려. 오유 떨어질 뻔했네. 퓨! 그렇지. 이거 빼다 로더도 잘 가고 그렇지. 너도 잘 가고 미쳐지지가 아, 않네요. 아 완벽했습니다. 야 엄청난 시체능요. 정말 정말 브리기트는 드랍에 최적화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 드랍이 너무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아유잘 가시고. 하지만 라이나르트와는좀 다르게. 라인하르트는 좀 평타를 치면은 넉백이 있었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백날 밀쳐봤자? 일치고 그렇지! 몰리 생각보다 몰리 날아갑니다 굉장히 자... 한번... 자! 밀쳐내기! 아... 쓰... 한번 쓰면은 전환을 못하는군요 지속적인 스턴이 있다는게 엄청난 메리트 아닙니까 사실상? 이걸로 끊을 수 있는게 정말 많아요 어. 그 스턴이란 게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없는 건데 지원가한테 이런 스턴을 그리고 굉장히 맞추기 쉬운 스턴을 넣어 줬다는 거는 아 이게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아 스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쫓아내기가 너무 쉬워요. 자, 우리 거기서 나가. 그렇죠. 자, 시체도 나가. <웃음> 시체도 나가. 시체도 나가. 아! <웃음> 어, 완벽합니다. 완벽한 사이코패스의 자질을 지닌 브리기테예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완벽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어, 얼마나 사악하게 사람들을 밀쳐낼 수가 있는가. 자, 이거 보시죠 퐁! 떨어져. <웃음> 떨어져. <웃음> 와. 이거 <이것도>. 또. <웃음> 와. 정말. 엄청난 사이코패스의 자질을 가진 브리기테의 브리 브리기테. 게다가 지원 영웅가임에도 불구하고 와아아아 간만에 이런거 봤네 역시 보스는 달라 자 엄청나 사이코패스의 자제를 지닌 브리기테 굉장히 매력적인 영웅입니다 라인하르트처럼 평타도 긁어서 쓸수 있어서 무시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딜량이 들어가고 게다가 이제 방어막이 있다는게 막을 수 있는게 많아요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로는 좀 쓰기 힘들겠는데 아군을 그나마 좀한 명이나마 정도는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스킬셋을 보셨겠지만 서포터가 굉장히 친구가 힘들었잖아요 물리면은 케어줄수 있는 친구가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포터의 서포터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트레이서나 겐지 같은 친구한테 물렸을 때는 기존에 메르시나 그런 친구들이 좀 답이 없었잖아요 뭐라 해야지? 깨끗이 도망치는 게 전부고 맞대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브리기테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클릭, 좌클릭으로 인해서 적을 밀쳐내서 스턴을 걸 수도 있고 쉬프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약간 히오스의 스투코프의 궁극기 같은 느낌이에요. 어, 안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서포터의 서포터 같은 느낌에 굉장히 사이코패스의 자질까지 지는 캐릭터다 보니까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이제 맞대응하면서 싸워야 돼요 라인나르트와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포지션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메타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영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브리기테 토르비온의 딸상당히 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어서 혹시 삭제하셨다면 다시 설치해서 브리기테를 한번 플레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